나 너를 죽여보면 알겠나 살려보면 알겠나 동자라고 놀이시고 그지 마라 어? 저 새끼가 죽니? 사니? 했어 안 했어? 응. 여태까지 뭐 했냐고 신놀이 다 했어? 얼마나 고집 센줄아나니한번 아니면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 누추하지만 네, 저희 신당이에요 네. 이 지인분이 한번 가보자 용하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고 미래를 본다 하면 네가 제자를 신제작감인데 이거 내림을 안 내면 아이들한테 내림이 되겠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가 먼저 받고 그리고 자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자 해서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고 제가요. 신을 모시게 됐어요. 마디로 나에게는 정말 신이 있을까? 음, 나는 신 제자일까? 후련한 것도 없고 어, 또갈팡질팡도 많이 있고 아, 내가 신이 왔을까?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말문도 붙어졌고 어, 신꽃을 하고 나서 빛은 빛대로 있다 보니까 이 아이 아빠네 가정에서 저를 안 도와주고 내팽겨치더라고요 내림을 받고 이제 실패를 하다보고 일생생활 하다 보니까 꿈에서 또 신기한 게 제가 팔꿈치를 애들을 애 걷누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아이가 낑낑거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에서 깼는데 이 팔꿈치가 아이 가슴팍에 탁 눌러져 있는 거예요 뺄라고뺄라고뺄라고 애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할머니. 그랬더니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웃음> 했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진짜 자석같이 붙여있는 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가야 되는데, 선생님마다 인연이 안 됐고, 어디 가면 은 맨날 공양한 식으로 했죠. 저 제자 맞아요? 어너 제자 맞아 돈 가져와 어,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가 분명하게 어떤 과정에서 네가 어떻게 해, 잘못했으면 뭐를 했으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알 해주지는 않았어요. 자세하게 좀 어,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개를 왜 이렇게 키우고 나면 신단을 모셨다면서 우리다 모셨는데. 로들어가요 네. 이거를 네. 보니까 처음 모신 신당이 아닌 것 같은데 몇번째인데 지금? 음,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만들어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모셔진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모셨어? 불사인 은 그냥 네. 무슨 불사가 있는데? 없는데 손님 볼 거라고 이러고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손님 보고 있어? 어? 자기 아니야? 자기? 신도 없는데? 뭐야 이게? 이런 거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신이야? 정말 몰랐어, 너한번 없애고 너 가만히 놔두고 두번 없애고 너 가만히 놔두고 하니까 아직까지 지시 났어 그냥. 사주는 맞아 그래 못 찾았으면 열심히 기도를 드리든가 바깥으로 내 모셨다가 또 모셨다가 이게 실탁이야니는살수 있어도 신랑이나 자식은 네가 한 벌자는 닦이나 했어 그럼 그 벌자를 닦이나 했냐고 벌위에 벌을 치고 벌위에 벌을 치고 벌위에 벌을 치고 네가 할수 있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한 저러고 이 새끼들이 진짜 어? 쟤는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니네들이! 진짜 다 두드러보고, 다싸질르고 싶다, 진짜. 뭐, 일반인 난 너가 다를 게뭐 있어? 일반인이나 네가 다를 게뭐 있냐고 어? 일반인은 무지몽매해가지고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렇다 치자 구안지마 나한테 왜구안져 살려주세요 내가 왜 살려 너 신감이야 너 제자야 안하면 자식을 쳐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해야 돼아 그러면 해야되나? 해서 이 문양이냐? 어? 그리고 저 신당은 신당이라 할 수도 없고 거울 좋게 네가 흉내내어 갖고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신당이 신이 않는 게아니야 너의 몸에 앉는다고 먼저. 네가 씻고 뜯고 맛보고 다 경험해야만 찾을 수 있는 거야. 네. 도와주세요. 아, 진짜. 아, 피이 조금만 끊어갈게요. 조금만. 면 이제부터 얘기 잘 들어다. 일단 너랑 식구들 자식들 살리라고 신은 내가 열어줄 수 있다. 왜네 스스로 저걸 차려가지고 이런 병폐를 만들어 없으면 없는 대로 쌤들한테 물어보고 했었어야지. 왜 이런지 쌤한테 설명해줄 수 있어. 내가 맞나? 신 맞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도로다니면서 선생님한테 했어요 선생님 공양을 했죠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신 맞아 돈 가져와 땡너돈없어돈 가져와 그러면 살려줄게 땡 신은 자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돈준다 해서 덜커덕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조차도 모르니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에 꼽혀야 되고 네. 말문이 나와야 된다라고 꼽혀야 되고 네. 신고을하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잘 불려주마 하면 그 다음날부터 손님이 척척척 들어야 되고 그 손님을 보고 자기가 점이 척척척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영적 추리를 해봤을 때 저 신당은 지금 모시는 게 아니야. 저러다 살맞아. 아, 네. 일단은 다 없애고, 네. 가리를 잡고, 정말 신이 있다면, 네 몸주, 네, 네 동자 선녀라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가 이거 한, 한 가지 물어볼게. 여기 급살로 가는 조상이 누군데? 급살. 저, 젊은 사람이요? <웃음> 저기, 외성모부 무당인데요. 그 아들이요. 응, 청춘에 굉장히 세파랗타 네. 앞을 섰다, 아. 억울하다, 음. 너를 통해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계속 준다. 자기가 피해자, 네가 지금 피해자, 네. 억울한 사가억수를 네. 많이 준다고 음. 억울하고 슬프고, 네.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고, 자들이 나한테 잘못했고, 음. 야가 잘못 했고, 어. 이 억울한 마음 계속 들어선다. 그 다음에 부모라 이름을 짓는데 부모가 두 번, 세 번씩 들어와. 남편 쪽 말이다. 낳아주신 시어머니고 그리고 이분이 길러준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낳아준 사람이 이 아이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만난 거예요. 네. 낳아준 분 따로 있고 길러준 분 따로 있고. 네. 근데 신랑 집에는 할머니도 둘이고 그 위에 할머니도 둘이다. 니랐어요 거기까지. 네가 제자면 기도하면 다 보인다 조상도. 네가 진짜 제자라면 느낄 수 있다. 정확하게 네가 알고 따르고 네. 일단 할수 있도록 열어놓을게. 네. 오가고 다다. 맨날 다 거더럽다. 이런 뮤지먼 알아야 해 먹을 거 아니야. 나 불사만 가지고는 이 집의 가정을 지킨다고 말을 할수 없는 거야. 맑고 깨끗해야만 되고 용궁 칠성으로 들어오고 재석 칠성으로 들어와서 집에서 누리고 빌린 거를 다루면 안 돼. 근데 집에 개도 키우고 어? 고양이도 키우면서 저 불사 단지를 모신다는 라게 그걸 알고 불사라는 말을 쓰는 건지. 네가 볼 때는 작은 단지지만 저 안에 여러분의 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를 다루고 볼 것이다. 응? 그리고 저걸 모셔놓고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정신도 닦아내고 마음도 닦아내고 죽을 만큼 네가 할 것인지 오늘도 판단 내어서 정말 불사불이가 저기 앉으실지 앉으시면 모시고 갈 것이고 앉지 않고 많이 닦아라고 판단이 나면 저걸 모시고 못 간다. 태어나기를 제자 신감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다. 허나 제자의 제목이 안 되니 네. 그릇이 안 되니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너보고 신에서 불리자 한 자가 없다. 네 입으로 불리러 가자 했나? 아니요. 근데왜 불리는 것에 꽂혀서 신당을 모시는 것에 꽂히고 네. 신은 하늘의 태양과도 같다. 네가 태양을 모실 만큼 태양을 바라보고 위하고 사나? 그래서 오늘날에는 차례차례 제 차례로 유시가정 호시명당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유시가정 호시명당에 신명으로 오시는 분 몫이라도 짓고 조상이라고 들어오면 그 조상의 원정도 같이 한번 풀러 한번 가봅시다. 나라 여기에 벌써 귀신의 집을 다 짓고 후후후 예. 네. 후. 후. 후. 얘기했나 안했나 유시가정의 할매가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이었다 네. 그 유시가정의 할매들은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인데 할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질하고 노름질하고 술질하고 뭐 기집질하고 다 해도 네. 할매는 너처럼 산에 가가 빌고 물에 가가 빌고 이렇게 빌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닦았다 해도 타살같이 가고 급살같이 가버렸다고. 네. 그러니 저 새끼를 지키라고. 너한테 아무리 싸움을 주고 바람을 놓고 해도 몰랐다 이 말이다. 네. 왜 호시집만 구슬하노 우리 가정도 구슬좀 해주고 좀 알아주지. 시컹 울어. 어? 저 새끼 저거, 죽을새라 어떻게 될새라 할머니가 내 와서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한테 쿠사리 줬다. 음. 그렇게 오면서 저 할머니가 저 아이를, 응? 음? 저 아이를, 어? 살리라고. 네가 나를 불러서 빨리 살리라고. 그랬어도 네가 몰랐다. 너거 저 호시명당에도 아버지 형제 자, 고모 자, 네. 너가 엄마의 이모 짜. 네. 너가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너한테 왜 할머니 짜. 네. 이렇게 다 들어오고. 요시가정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할아버지 한 번에 할머니 두 분. 네. 그리고 너희 신랑을 키워줬던 부모. 네. 응? 낳아줬던 부모. 거기서도 부모 자라고 죽은 혼신이 들어오고. 어? 네. 거기도 엄마 짜라고 외줄에서 들어오고. 네. 그러니 지금부터 잘 인지하고 따라와야 된다. 네. 이 많은 조상들이 어디에? 이 안에 있었다고 네. 그러니 여기에 집을 짓고 많이 아프다 가자 서.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을 골라 제일 먼저 온게 청춘에 일찍 죽은 내가 외삼촌자 하고 사촌자 다 살고 제일 먼저 와서 내가 그때까지 우리 현미 지킨다고 네. 어, 내가 장군 내고 내가 건립되고 네. 응. 맞지? 제가 1등이었어요 응, 네가 1등이었다 네. 내가 대장이었고 네. 뭐 벌사가 어딨고 네 점수 대신에 있습니까? 네, 네.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야한테 니하고 내하고 한번 원한 상사 내가 되고 예. 응. 이 현미란 내가 어, 뭣도 우리, 모르고 어. 그냥 나다 하면 어이야 아, 맞습니다 어이야 어, 그래, 내가 그래. 좀 훔쳐가지고 이름 좀 훔쳐가지고 들어왔기로써니 예. 아유 우리 조카가 그냥 뭐덥석 봤네 대감이라고 그렇지요. 담배 하나 뿍뿍뿍 하면 그래 아유, 그만두자 어. 담배 또 물면 그래 술 생각난다. 어. 그래도 참아야지 인간사. 그래. 그러면서 살았지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화가 나고 화가 날 때는 진짜 자식도 안 보였어요. 맞지. 진짜 안 보이다가 진짜 칼집 부름 날뻔해에도몇번 있었고. 그래.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자가 조상인데 신인 줄 알고 있었으면 얼른 얼른 깨우셔서. 가셔야지, 왜 직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어린 조카들한테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풀고, 시컨시컨 풀고, 선미야, 이거 다 풀었다 싶으면, 네. 이분이 간다 싶으면 저 바깥으로 옷을 던지면 돼. 네. 자, 가자! 아이고, 할머니. 청짜, 진짜 기막히고, 기가 막히고. 예 네, 맞습니다. 코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예. 네. 내가 따뜻해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상이라고, 어, 신을 모셔놓고. 아, 여, 여 있네, 할머니 자리. 네. 여, 내, 지금은 아니지만, 네. 현미가 모셔놨던 불사단지에, 네. 맨날 유씨 할머니, 호씨 할머니, 네.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아유. 짝짝꿍 쳤죠. 어, 허리가 음. 아파 죽었다 내가. 아유, 아까 유시 할머니 왔다 그랬죠?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나그러 말할 것도 없고 음. 한번 고집 부렸던 그거를 꺾지 못하게 네. 진짜 가자면 가자고 하고 싫다는데도 얘를 억지로 끌고 다녀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음. 하다 보니까 돈도 날리고 응? 인생도 날리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네. 이때까지 구슬하면서 대신이다. 점술 네. 대신이다. 네. 외가 할머니하고 손잡고 음. 허리를 이렇게 신이 어떻게 허리가 굽혀져 있냐? 맞습니다. 어? 하면 뭐할수 있는데 얘기 한번 해봐라. 저만 봐봐라 그럼 여기. 아 도망가지 말고 여기 저만 봐봐서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귀신 점은 잘 본다. 해결도 못 하는 게. 이러고 이 선녀를 따라다녀야 되겠냐고 이제 갈 거예요 여기 할머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음. 응? 네, 다 데리고 갈게요 아니, 선생님. 찾아와 여혼신 음. 가자 꽃대신 네가 에이, 되고 선녀 네가 되고. 네, 치마 바락펼쳐끄고 여리저리 초리저리 흔들면서 이놈도 내 거유, 저놈도 내 거유. 맞습니다. 힐라당 팔라당 힐라당 팔라당. 그래도 이렇게 풀어주니까 좋지. 좋아요. 어, 누가 곧바다 먹는 거 좋아했잖아. 네. 여태까지 한두 번이야? 네, 네 꽃대신당이라 아니 꽃꽃선녀라고 어. 하면서. 그래, 교자대에서. 꽃선녀. 그리고 무슨 삼대 모 연천하 대신 여왕이라고 하면서. 네? 응. 또 <웃음> 아유 이제 두손 잡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구천 떠들지 않고 이제 갈 거래요 이제. 응갈 거래. 네 다했냐? 네 이제 갈 거래요. 아니요. 어. 딱, 진짜는 너를 살리시 볼만, 들어오시라 그래. 동자 얘기가 제일 먼저 올 거야. 어? 무슨 행위인지 알아? 응.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행위를 안 한다. 응. 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왔으면 어디서 왔는지, 누구한테 명령받고 분부받고 왔는지, 이 아이를 밝혀야 돼. 안 그러면 네가살 수가 없어. 어? 응.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산신 동자 물동자라고 하는데내 주인은 누구야? 어? 주인공 오라고. 주인공 오고 내몸쪽 오라고. 주인공 동자 오고 유시 가정의 주인공 동자 지금 오거든. 유시 가정의 주인공 동자 들어라 오 그래. 물 동자 산 동자 말고. 어 가자. 눈깔이 보이는 할머니한테도 니가 지금 이 지랄하는데 맞아야너 알겠어? 어동공 데리고 오랬지? 아 어? 장난이야 지금 아니요 너한테 와있다고 얘기했잖아 네. 이 아이가 석달 열흘을 풀어도 다못 풀어 그 원장을 애기가 와서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애기가 오고 그 다음이 오고 그 다음이 오고, 오고 이 기차 병렬처럼 하나씩 하나씩 올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자리도 잡기 전에, 어? 네. 무슨 할머니? 너는 터도 안 굴었는데 기둥 하나 갖다 놓고 지붕 올리나? 음. 어. 아,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슬쩍 보여주면 그냥 그게 집이야? 아니요. 신도 똑같아. 똑바로 서, 이쪽으로. 선생님, 누구 뭔지 모르겠지만, 노연 푸시고, 어 이제는 제대로 가게 도와줄 테니, 이제 자, 예쁘게 봐달라고 하네요. 저죠 네. 가자. <웃음> <맞아. 웃음> 그었으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고 주소 들은 건말아주고야씨발 어? 내가 니네 때문에 개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가정 이렇게 해놓고 새끼 이렇게 해놓고 뭐 불려줘 난 너한테 불려줄 생각 전혀 없어 어? 명이나 닦아 니네 쩌질 해놨는 거나 닦으라고 대답해라 네 우리가 뭐 애기라서 도술 없어 너못 죽이고 슬퍼가 없어, 너못 죽이는 줄 알아? 엄마라서, 더럽고 치사해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어?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예쁘게 온 신이 아니네 불구하고, 네가 이날이 때까지 다 꺾어 놓고, 이제 와서 뭐? 뭐라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우린 절대로 그렇게 온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신이 목적도 모르고 신의 성격도 모르고 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모든 걸 자기 틀 안에 넣어가지고 자기 레시피대로 씨부리고 맞아 기도해! 네 닦아! 네. 손바닥이지문이 닳도록 닦고 무릎에 영골이 나가도록 닦아 네. 지금 와서 조상을 한 번도 제대로 밝혀본 적이 없다 해서 아까 청춘의 남자, 외삼촌하고 사촌 갈래 남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장군이라고 자기한테 건립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유씨가정 호시 명당에 이제 할머니들 특히나 호시가정의 할머니 들어와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자 혼신 들어와서 어 각살이 타령하면서 사랑각시라 그러면서 원앙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몸속에 있다 보니 진짜 동자작가 와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연락을 하면 네. 백일 동안 잘 기도정성 잘 닦아야 되고 네. 기도 끝에 안이 좋은 것들은 걷어내 주고 네. 신들이 왔다 하면 어떻게 왔는지 네 몸추가 됐다면 차례대로 지금 네. 계시고 있지만 하나씩 다 판단 내어서 네. 열어줄 것이니 아직은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숲에 묶여 있었으니 네.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게다 신이라 하지 마라 증명하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치지도 말고 네. 애기동자 애기선녀 네몸주만 먼저 찾아라 이 말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100일 동안 기도 정성 잘 드려야 되고 오늘은 저거 판단 난거 아니니까 네. 모시고못 가겠지? 네. 욕심내지 마라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잘 따라와야 돼 네. 응. 기도 정성 잘 드리다 신다 네. 어, 정말 너무 깨달은 게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많이 해왔어요 네. 진짜 앞만 보고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앞 단계 앞 단계 한발두발 나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